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멀리서 왔으니까 이제 천부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그 지리산의 함량에 우리가 대선사 우리 선생님이 이 천부경을 가지고 우리가 과대대로 내려온 불교의 근본을 여기서 풀어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대선사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교육도 하고 이것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반을 닦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천주경이 과연 무엇일까? 종교의 탄생은 무엇일까?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종교를 백날 따지면 뭐할실 것이고 믿음을 가진다고 하면 무엇을 믿음을 가진느냐 이거지 그러면 그동안에 잘못되어 있는 종교의 허구 잘못되어 있는 종교의 이론 잘못되 전달되어 오는 호도된 이런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이, 내려보낸 이 믿음을 우리가 이 손자들이 깨트리가 되겠나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천손의 민족이로, 말만 천손의 민족 하면 뭐하냐, 그제? 천손의 민족답게 우리가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의첫 시간에 우리가 종교와 믿음이라는 것 가지고 우리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교와 믿음 속에서 종교는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는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종교인도 엄청나게 많고, 우리가, 음? 종교를 안 가진 사람도 많은데, 그럼 우리 종교라는 것이 뭘까? 그러면 먼저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대물어봐야 되겠지. 이제 모든 사람인데. 종교가 뭘까? 종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종교는 뭘까? 일반적으로 교리가 있어야 되고. 아 종교? 막 그런 거는 놔놓고. 종교의 그런 구성 요소에 속하지겠지만, 종교가 뭘까? 아니, 종교 하는 사람이 종교가 뭐냐고 물으면, 종교는 답도 안 하면, 이런 종교가 무슨 종교겠노? 종교를 너무 비하했나? 근데, 종교라는 말 자체는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쵸? 이 종교가 뭐냐? 말만 종교, 종교 하면, 우리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뭐 목회자도 있고 선임도 있고 무당도 있고 신도들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 종교가 뭐냐고 물으면 우리가 답을 못하고 막혀있어 갖고 까끌하게 우리가 살기, 살아간다면 살 정말로 힘든 거잖아. 종교가 뭐예요? 종교는 종교다 이렇게 답할까요? 종교는 믿음이고 믿음은 종교고 이렇게 답할까요? <웃음> 자, 우리 말 그대로 한번 적어보자. 우리나라의 종교든, 전 세계의 종교든,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게 되게 되면, 근본적으로 이 천손의 민족이 와 있는 거야. 천손의 민족. 그럼 천손의 민족이 누구라고 랬나 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렇죠 이때까지 종교한다고 해 놓고 종교가 뭐냐고 답을 하게 되게 되면 종교도 답을 뭐냐 온갖 첫동산자 우리 종교부터 한번 풀어보자 내가 틀릴 수도 있대이 이거 맞나 아니아니니 응? 우리 열식장 해가지고 니까뭐여 십자가 여 십자가이고. 아 아. 아, 그러나 말, 그러나 똑같았겠다. 응? 자 여기서 이거 표시나 이거 표시나 똑같은 표시다. 나중에 보면. 이 이거 표시나. 에? 자 내가 여기 요 이렇게 적은 거는 요렇게 적은 한 거는. 요렇게 적어 놨 거는 이거하고 똑같은 것이다. 그렇지? 이거는 나중에 똑같은 것이다. 자, 그러면 지금 내가 뭘 때문에 요렇게 적어 놨는지를 내가 설명해 주려고 그래요. 자. <웃음> 우리가 이거 표기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있어요. 자, 우리가 예를 들게 되면 요것이 뭘까요, 요 응? 여기 뭘까요? 우리 한 차로 설명을 하게 되게 되면. 네, 네, 네. 형상을 갖다 얘게 되게 되면. 우리 종교를 풀기 위해서 그래요. 이때까지 종교라는 것을 우리는 이때까지 못 풀어왔으니까. 자, 이것을 우리는 풀게 되게 되면. 네? 네, 네. 사람이, 요, 사람은 이렇게 생겼지. 그렇죠. 사람은 여기 서 사람이잖아. 사람이 이렇게 생기면 좀못 됐겠지. 맞나요? 뺏다가 하면 못되겠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노? 실패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것이 우리는 해초리 해초리 뭐든지 가래 한번 찾아봐 있을거야 아마 이게 해초리다 이 말이야 그렇게 정상적인 사람은 해초리가 필요 없잖아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 해초리가 약이다는 말이야 그러면 종교라는 것이 우리가 풀어보는 거야 우리 종교라는 해부하기 해보, 위해서 자 이거 하게 되게 되면 게되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고 근본적으로 다 하게 되면 여기시 뭐죠 토! 토. 땅에. 그러면 땅에 있는 거야 땅에 있는데 이 종교라는 할아버지가 무엇 뭐 때문에 종교라는 것을 만들어 보냈을까? 자손들이... 그렇게 자손들이 어떻게? 뿌리를 내리갖고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해초리로서 어떻게? 교수이 다스리는 거야. 그러면 이게 종자는 뭐고? 무슨 종자고? 이거를 부수면 어떻게 되겠나 이 경전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올바른 가르치는 거다. 그런데 이 뜻이 뭐냐는. 자, 민간머리는 우린 덮는 거라고 그랬다. 그치? 명상에서 했잖아. 명상은 똑같은 거야. 자, 민간머이 덮어놨는데. 그치? 덮어 그렇게 안테나 쫄록 세게 되면 뭐가 되겠나? 아 우리 가정이 되는 거야, 가정이. 집이 되는 거야, 집이. 민간딱 퍼부셔 놓고 이게 딱딱하에딱퍼부셔오면 어떻게 집이 되는 거야? 집이 되는데 어떻게 요, 요거제 요걸 뭐라 하는 거나? 응? 아니 불자가 아니고 요것을 아 어, 이게 딱 체리 나 놓고 이제 제사다 제사를 딱 체리 나 놓고 요게 에 올바르게 제사를 좀 지내라 하는 거다. 그렇게 가정이, 가정에서 이가정 내려오는 이런 법도를 잘 떠받들고 어? 인간이 뿌리를 내려서 어떻게? 올바르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해처리 갖고 패는 것이 이 종교라는 거다. 그러면 우리 종교가 뭘까? 종교는 어디 있겠나? 우리 가정에 있는 거야, 가정에. 우리 가족이라는 거다. 이 가정이라는 것은 뿌리도 있는 뿌리가 있는 것이고 가정의 법도가 있는 거야 가정의 법도와 가정의 뿌리, 그 다음에 가정이 함목하게 내려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종교를하는 거다. 그럼 종교는 지금 어떻게 해? 지금 종교는 어떻게 해? 하, 있지도 않았는가 저쪽에 하늘에 누구 있고, 저, 뭐, 히말리아 산에 누가 있고, 내가 뭐, 응, 그거, 이따가 헛소리 그 하는 거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그냥, 눈 그대로잖아. 우리의 가정에,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올바로, 일이라는 것은 올바른 게 진리잖아. 이것을 또 떠받들고, 올바로 배워서, 떠받들고 이것을 끼리끼리 길이 길이 물려주는 것이, 어떻게? 종교라는 거다. 그럼 누굴 믿는다, 이 말이고. 그럼 누굴 믿어야 되겠나?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 할머니 자꾸 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믿는 거. 엄마, 아버지를 믿는, 거. 그 엄마, 아버지를 패대기 치고, 이렇게 수 상놈들이 얼마나 많나? 가정을 지켜야 되 거. 가정도 못 지키는 게, 아, 뭘 거든 종교 한다, 이 말이고. 믿음이 뭐, 개뿔 믿음이 어딨노? 그 종교라는 것이, 밑에 시즌 이제 가다 뭐 부친이 보고 막 해놨다고 상만이니까 상만씨 하나 놓고 이렇게 하는거 아니다 이말이에 가정부터 해볼. 가정의 뿌이다 그러면 자 그래서 이 종교를 종교를 설명하려면 이것을 모르면 절대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무엇을? 이게 뭐예요? 한번 읽어봐요. 종교를 알라면 이것을 모르면 절대로 읽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천주경이에요. 천주경은 어디서 따갔는가? 여기서 따간 거예요. 네? 그럼 이게 뭘까, 이거? 이거 어디서 나왔을까? 이게 바로 천북에서 미리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천북에서 풀었던 경전이 바로 천주경이에요, 천주경. 그럼 이거 설명해 볼까? 이게, 우리 하늘이잖아, 그치? 이게 뭘까, 이거? 주인. 일까 왕. 왕일까? 이 종교를 하다 보게 되면 처음부터 지가 왕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도저히 안 되니까. 어, 왕 중에서 왕이 천주다. 그렇게 지금 석가모니고 바른님이고, 부처님이고, 알라신이고, 이게 전부 다는 이 쫄뱅이래, 쫄뱅. 이것이 우리는 경이다. 이 글이지, 그치? 그렇게 하늘에, 어? 진짜 주인이 보낸 경이 천주경이에요. 부처님이 선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의 성 건, 그거는 음? 경전이 아니다, 는 거다. 그러면 일대기지, 일대기. 성경이 일대기잖아. 성경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이것이, 뭐, 이것의 영향이 막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 조상을 성기기 위해서 성경이 계속 누구, 의 할아버지가 누구 갖고 할아버지가 갖막쭉 내려오잖아. 그치? 이것이 바로, 누가 이 종교를 갖다가, 하, 이렇게 한 거냐. 이건 종교, 종교, 누구 말 떠나, 종교 종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다. 종교는 뭐랬어요 우리 보자 잘, 잘 아이 조상을 잘못해 가정의 법도를 잘 물려주기 위해서 말 안다는 놈들이 자식들이 뿌리를 내리갖고 이 땅에서 잘살수 있도록 해초리 갖고 어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종교라는 거다 자, 그래서 우리는 종교를, 그래서 우리는 천주경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지가 하늘에서 내려온 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어떻게 진짜 왕을 가리는 게 천주경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한번 보자 여러분들이 옛날에 전부 다 1등이라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늘에서 왔다. 하늘에서 누가 떨어져갖고 왔고, 하늘에서 손님이 와갖고 성모 마리아인태를 시키고, 우리 박흑것의 할아버지는 어떻게 하늘에 백마을를 타고 내려갖고, 알을 놔갖고, 알에서 굉게 박흑것이 하고, 전부 다, 뭐, 전부 다 그렇다. 이세상의 모든 그거는 어떻게 지가 하느님이 되려고 한 거야? 그렇잖아. 봐봐요. 전부 다하느이다 전부 다 하늘에서 왔지 땅에서 온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느님이 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종교가 태폐해졌다는 거다. 피폐해졌다는 거다. 자이 천주는 누구까? 천주가 누구까? 이것을 알아야 되겠지. 하느님이라고. 무조건 하느님이 야이고 천주가 누구까? 주인이. 그렇지 당연히 이 천주는 뭐가 이거 되겠어 이것이 바로 우리는 우주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주는 수리 법칙에서 풀면 뭐가 있다고 그랬죠? 우주의 진리, 천문의 원리, 자연의 이치, 학의 이론, 인간의 도리, 종교의 이론 이런 것을 전부 다 풀어준 것이 뭘 했어요? 요거의 비밀이 아니고 여기 있어. 천일일 지일이 인니삼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이 바로 우리는 어떻게 천지일이다 그래서 천이 삼지 이 삼이니 삼이 어떻게 천기 지기 인기 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우주를 궁순을 구성하고 있는 청기 의 흐름과 이 땅이 가지고 있는 지기 의 흐름과 이 주변의 생명체의 흐름들이 그 기운들을 움직이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천주라는 것이다. 사람이 아니다는 거다. 사람이 왕은 사람이지만 왕 아니다 했잖아. 왕의 도장을 팍 찍어놨잖아. 왕들은 다 꺼져.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것이 이 하늘의 기운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천국의 육의 비밀로 해서 경전을 풀게 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천지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늘의 기운과 이 땅의 기운과 사람의 기운들이 뭉치죠. 그래서 우리는 부가사의 한 힘들을 만들어내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종교를 하게 되게 되면 게되뭘 합니까? 기도라는 것을 하겠지. 수행을 하겠지. 명상을 하겠지. 그러면 종교에서 우리가 그동안 해온걸한번 보자. 자, 열심히 기도하고 소원하고 어떻게 명상하고 우리는 하늘이 붙는다고 우리는 어떻게? 이 뭐라는 걸 바라는 걸모르고 이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이, 이것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종교는 이것이 꼭 필요한데. 그지 그러니까 내가 이 무엇 뭐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느냐? 여러분들이 무엇 뭐 때문에 기도를 해왔나? 아, 기도도 모르고, 기도시키는 사람이나, 기도를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이나, 뭐 다를 바뭐있겠나 기도는 뭐 때문에 할까? 시안 희한을... 아이, 시안은. 절대... <웃음> 말도 안서또 <내서 웃음> <못> 계신 게 <웃음> 뭐. <웃음> 아니, 기도 못되면 뭐 때문에 하는데? 수행 못되면 뭐 때문에 하는데? 명상 못되면 뭐 때문에 하는데? 행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에이, 기도를 행복을 위해서 한다는 거. 진리는 무슨 진리? 진리는 다 있는데 하늘에 다 있는데 무슨 진리를 찾아? 진리 찾을 까 하나도 없다. 하늘에 다 있는데 무슨 진리를 찾노? 내가 지금 모를, 모를 뿐이지. 찾기는 뭘 찾아? 찾을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여기서 뭐 때문에 할까? 자, 소원을비는 사람은 뭐 때문에 할까? 천주를 구성하고 있는 천기와 지기와 인기의 힘으로 어떻게? 나에게 도움을 주 갖고 내가 어려운 거, 힘든 거, 고통스러운 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빌고 바라고 땡겨오는 거잖아. 그래서 하늘의 천기를 내가 받아들이고 지기를 얻고 인기의 흐름에 의해서 내가 이 난간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소원 기도잖아. 기도는 그거예요. 기도가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지 말이에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뭐했어요 기도는 아무 말이라도 할수 있는데 내가 이 천기와 지기의 힘을 땡겨올 수 있는 기도의 힘이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명이 뭐랬어요? 옆집 할배, 내 할배 이게 됐잖아 그것이 도그것 정말로 내 마음이 진심이 땡겨 오게 되게 되면 하늘의 천기와 지기가 힘을 실어준다는 거다 그런데 내가 그 하느님 될라니까 될게일 있노? 돌을 깨치기는 뭘깨겨서다깨지한 건데 하늘의 진리에는 인간이 아무리 깨쳐봐봐 이 진리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겠나? 못 벗어나겠지. 그러면 사람들은 너무나 허구스러 그지? 허구를 또 허구로 가르친 거야. 허구를 가르치지 않아 놓고 어떻게 허구를 가르친 사람은 뭘까지 욕심 채우려고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는 명상하는 사람은 뭐 때문에 해야 될까요? 명상하는 사람은 못되 뭐 때문에 한대? 도깨치로? 도인 넣어봐라, 그래. 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길거리 가는 그린이라고 했죠. 삼기신. 다 도인이 아니되는 거다. 자, 이것이 우리는, 이것이 내가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두뇌다, 임마. 그치? 그러면, 손이든, 기도든, 명상이든, 이것이 어디에 다 달아야 되겠어요? 하늘에 다다라야 되겠나? 두뇌. 아니 두뇌에 다다청 정기가 알고 지기가 알고 인기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 힘을 받았을 거잖아. 다 여러분들이 자꾸 내가 인기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내가 소원을 바라고 바라고 바라면 옆사람도 도와주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인기의 힘을 당기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어떻게 밭을 열심히 가고 걸음을 열심히 주게 되게 되면 게되그 밭은 어떻게 내는 데 대가할까? 많은 풍성한 곡식으로서 대가를 하겠지. 그러면 내가 기운이 하늘에 다다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게되 하늘이 나를 돕게 되겠지. 이것이 기도요, 수요요. 우리는 어떻게? 명상이라는 거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늘에 바로 이 기운에 도달할 수 있겠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들어봐라 나와요 못 도우면 도우면 인간은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어디에 인간에 구성하고 있는 이 영에 다다를 수 있도록 하는 거야 영에 다다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이 하늘에 있는 이 기운들을 땡겨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난관도 극복하고 어려움도 극복하고 힘든 일도 극복하고 고통에서도 벗어나고 행복도 찾는 것이 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하늘에 닿도록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것이 기도벽이지. 뭐 너무 해라는 거 이거 책에 있으니 아니 솔직히 말해서 우리한테 이야기 솔직히 하면서 이야기해보자. 지금 나와 있는 이 이거 절에 있는 경전들이 부처님이 선거겠나? 하늘에서 푸른 거겠나 정말 우리 웃기는 이야기다. 부처님 생각 하나도 없다. 성경도 마찬가지고. 하느님은 쓸겠나? 하느님은 있노. 거기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제자들이 머리가 하느님하고 똑같겠나? 알겠지. 그럼 그게 기운이 안 된다는 거다. 내이이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내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늘의 기운을 내가 받아 쓰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럼 하늘에 다 달아야 되잖아.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노? 사람마다 종류가 다 다르고 능력이 다 다른데 똑같은 거하면 하늘에 다 달아야겠나? 다달아겠어요 아니 목소리 큰 사람하고 목소리 작은 사람이 청척이 있는데 똑같이 기도하면 하늘에 다닿겠나안닿겠지 그럼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지금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거야. 그소리 치면 장땡인 거야. 그러니까 새가 많으면 장땡이고 사람이 많으면 장땡인 거야. 그럼 거기서 어떻게 됐든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야. 종교가 뭐 지랄이고 필요 없는 거야. 그러면 그거는 종교가 안 된다. 왜? 하늘에 이것이 없다는 거다 지금 종교는 전부다 이것만 있는 거야. 인기만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이 삼박자가 있어야 되는 거야. 종교라는 것은 천기도 있어야 되고 지기도 있어야 되고 인기가 있어야 종교지. 이게 인기만 있으면 어떻게? 때그리 때그리 이런 종교는 안 된다는 거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보자 지기만 있다고 해보자. 지기는 우리는 누구말단나 이것은 누가 만드는 경전이고 이거는 누가 만드는 경전이고 이것만 따지는 거야. 이거? 이것만 고 따지는 거 어떻게 하늘에 이게 기운이 있겠나? 이것도 본질 다 못하고. 인간에게 알려주지도 못하고 가르쳐주지 이것을 가르쳐주지도 못하는 이 말은 그칠리겠나 경전이 있으면 뭐해? 그것을 오바나 가르쳐주지를 못하는데 경전이 우리가 우리 할아버지의 일대기를 잃는 것이 할아버지가 살아온 것이 하, 내가 지금 내가 번자 성경에도 문제가 있고 우리가 불경에도 문제가 있는 것은 할아버지가 그래서 살아있다 해갖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고착관념에서는 벗어야 돼. 최대가 바뀌었는데. 자, 예를 들어보자. 옛날에는 우리 시티폰이라는거 있었어요. 이 전화기 박스 옆에 가가지고, 이게 많은 무정기 같은 거 들고, 우리 그것도 휴대폰이라고 망뚝 했다. 그러면 그 할아버지가 살아왔던 그런 세상을 지금 와갖고 어린 애들도 스마트폰에서 게임하는데, 이 이게 맞다고 주장하게 되면 되겠나? 이건 아야 되는 게. 우리는 옛날에 선조들은 그렇게 살아왔지만은 선조들이 그 경이 아니기 때문에 경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난장판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경이 뭘까 합니다. 여러분 경전이 뭘까?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이 아는 거야. 그러면 종교 무엇 뭐 때문에 했노? 종교도 몰라, 믿음도 몰라, 천주도 몰라, 응? 어? 이것도 몰라, 진리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 거. 그러면 경제는 뭘까? 그죠? 이거 맞나? 자, 경전이다 이거는 우리는 야 소위 말하는 법전이다 그치? 자, 이게 우리가 하면 용하게 있다. 이게 뭐같이 보이나 여러분들이 뭐같이 보이나 여기서 뭐 보이는 거 없나요? 이게 무슨 육이고? 아, 이거는 당연히 팔이지. 팔, 팔에, 왜 이게 요거면 뭐, 요게 뭐 같이 생긴 아 이거 뭐 같이 생긴 응? 이 쓰레 같이 안생긴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이 경전이라는 것은 이거는 어디야? 법전이다. 법전. 그러면 이 팔자가는 뭐래? 팔자는 우리는 팔의 그럼, 의미가 뭐냐? 아니지. 팔의 정의, 팔방 반응론이되잖아 사방 팔방, 사방 팔방에 어디를 가더라도 이것이 참다 맞아야 되는 거야 모든 사람인데 다 적용이 돼야 되는 거야 자, 예를 들게 되면 게되 성경도 뭐 때문에 경, 이거, 경전이 안 되는 줄 알아요? 모든 사람인데 다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에요 응? 누구말따나 불교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불교 믿는 사람인데 불쌍인데 우사가 한달 놔놓고 자기는 어떻게 스문마리아 못 지나 놓고 있다 이 말이야 그치 있나요 말하고 뜻이 다르잖아 그러면 이것이 전이다 법 전이다 법이라는 거다 법은 사방팔방에 모두 다 맞아야 되는 거야 불교를 믿던, 기독교를 믿던, 마음의 터를 믿던, 무소의 길을 가던, 누구나 다이 사방팔방 전부 다 맞도록 설계되어야 되는 것이 정의라는 거다. 그죠 우리 헌법에 보게 되면 인간은 평등하다 해놨잖아. 그게 기본이다, 기본. 모든 데다 맞아야 되는 거야. 이것이 사방팔방에 이 모든 반응하는 것들을 다 맞춰야 되는 거야. 니는 싫고, 니는 알고, 니 것은 틀렸다. 흑백 논리는 이 경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뭐?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뭐슨데 이거는 법전이다, 그치? 이 법이다, 법. 이거는 뭘까? 이거는 결경자 아이가? 그치? 이거는 거리다 자, 그러면 어떻게? 법이 글로서 만들어진 것이 경전이다. <웃음> 자 그러면 법이 법이 글로 만들어진 것이 경전이라는 것.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보자고요. 법이 아닌 것을 책으로 만들어놨다 해서 거기 경전이가? 그러면 성경은 경전이 아니라는 소리다. 우리가 많은 그바이블이라 해가지고 하지만 그거는 경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뭐 천수경 한다 해보자. 천수경이 이기 되겠나? 천수경 읽어갖고 관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사방팔방의 모든 사람인데 풀어줄 수 있는 것이 뭘까? 가르쳐 줄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반야신경이 뭐고? 반환신경 또 풀을 하는 사람 보게 되면 우주가 어떤 우주는 다 풀리 있는 거야. 에이. 뭐 <웃음> 불구 부정 해산고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야. 그거는 경전이 안 되는 거야. 그럼 경전이라는 것이 뭘까? 사방팔방의 모든 사람인데 어떻게 하는? 모든 인간에게 적용을 할수 있고 이것을 깨우쳐주고 알려주고 만들어주고 벗어나게 해주고 하는 것이 경전이잖아 그러면 인간에는 무엇이 궁금할까요 자 이제 경전 자이 경전이 경전이라고 경전이란 이렇게 되는 거죠 경전이라고 하게 되기 되면 에 여러분들이 첫째 무엇이 되어야 되겠나 경전이라고 하게 되면 경전 속에는 우리는 헌법이라고 생각해보자. 우리나라에 이게 조그만 반도에 사는 것이 응? 우리 여, 대전, 서울, 부산역에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이것이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을 정해놓고 하지 말라는 것이 우리 뭐지의 법이? 헌법이잖아. 우리나라 헌법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북한 헌법도 다를 것이고 중국 헌법도 일본 헌법도 미국 헌법도 다 다르겠지? 그러면 종교의 법은 뭘까? 아전 세계 모든 것이 담겨져지 않아야 된다. 그렇죠? 철저히 뭐 종교. 한쪽만 좋지 지금 뭐경전이안 되는 거야, 말이 자, 그 경전의 기본은 경전의 기본이라는 것은 경전이라는 것은 인간의 일단 인간의 도리를 풀어 낸 거야.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푸는 거야. 여기에서는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다 하는 것이지. 인간의 도리를 푸는 거야. 그럼 인간의 도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겠나. 인간의 도리는 두 번째. 자연의 이치에 맞게끔 살아가야 되는 거겠지. 그치? 이것을 부정할 수 없잖아. 그러면 자연의 이치는 어디에 들어있다고 했어요? 진리라고 했죠, 그자 자, 그러면 우주의 진리다. 이것이 어떻게 인간에게 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낸 것이 우리는 경전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의 경전은 경전 같은 게 하나도 없어. 해신고가 경전이었고 이갖고 이거 경전이었고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럼 인간이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건 인간은 어떻게 살아갈까? 이게 삶이지. 자, 그러면 이거 좀 지울게요. 자, 인간이라는 것이 이 자연의 위치에 우리가 종교가 생기난 것을 우리는 한번 보자고요. 종교가 생기나는 근본적인 목적이 뭘까? 종교가 생기나는 근본적인 목적. 지는 뭘 어째. 아,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의지하기 위해서 의지하기 어, 아니 살아남기 위해서 인간은 우리가 이 제일 목적은 이 인간은 이 대자연의 법칙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첫 번째 목적은 그거예요 두 번째 목적은 삶이, 어떻게, 인간이 살아가면, 이 대자연 속에서, 험악한 이런 대자연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 그지 이것이 행복하게 살아가야 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러면 결국은 답이 살아남기 위한 거고 행복이라는 거다. 그죠? 삶과 행복을 위해서 있는 거다. 사람은. 그런데, 살아남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람이 아프고, 죽고, 병들고 하는 것이다. 그치? 이거는 살아남지 못하는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가난해서 못하고, 지달리서 못하고, 삶에해서 못하고, 여건이 안 돼서 못하고, 불평불만이 많아서 그렇고, 욕심을 못 채워서 하고, 이것이 우리는 행복이, 행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채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 인간에는 무엇이 필요할까 이것을 난간을 극복하는 거야 난간에 삶과 죽음을 누난다고 이건 완전히 그 허설이고 이 살아남는 거 하고 내가 행복해지는 그 사이에서 우리는 그것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이 종교의 심이 되는. 거야. 죽게 죽으면 안되니까 내가 굶어 죽으면 안 돼. 굶어 죽는 거나 사고 나 죽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인간은 대자연 속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불안한 거야, 불안. 우리가 불안, 초조, 위험. 불안, 초조, 위험. 이거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불안, 조조, 위험, 뭐 갈등 이거 뭐 여러 가지 인간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살아가기 위한 이런 모든 부분들의 행동들이 이 종교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좀더 극복하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 뭘까? 그것이 바로 종교고 경전이다. 그럼 이 사람들 이것이 바로 종교용 경전이다. 그러면 종교의 구성이 뭘까 종교가 구성이 이 종교는 경전이다 그죠 종교라는 것은 종교가 있으면 이 예, 경전이 뒤따라야 되고 이것은 어떻게 인간이 뒤따라야 되는 거야 이것이 우리는 삼원칙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풀어까 이것을 이 종교를 우리가 믿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지 그러면 이 믿음을 누가 극복을 하게 이것을 극복을 해야 되잖아 그죠 인간은 힘없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데서 우리는 벗어나서 이것을 우리는 행복하게 만들어 가는데 이것을 해주는 것이 경전이잖아 경, 이것이 극복해주는 것이 바로 경전이다 이것이 바로 경전이 그러면 경은 어떤 것이, 어떤 목적으로 있어야 되겠노? 인간을 어떻게 살아남기 위해서, 인간을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경전이지. 어떻게, 그, 야 <웃음> 조상의 이야기, 이야기를 우리 종교로 생각하고 경전으로 생각하게 되면 우리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걸 천부경에서 이 천주경을 풀고 난 뒤에 기존의 옛날에 내려오는 이런 종교 경전을 보게 되게 되면 처음보다 종교가 어떻게 돼? 종교가 처음보다 거짓말인 거야 왜?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행기지 아니 그러니까 지 혼자 챙겨 먹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지금의 기존의 종교일지도 모른다 그렇잖아 그러면 경전이라는 것은 뭘까? 그잖아요 이런 사람이 이 불안, 조조, 이런 거 어려움에서 만들어내갖고 이것을 해기 전에. 자, 힘든 사람은 힘안 들게. 어려운 사람은 안 어렵게. 고통받는 사람은 안 어렵게. 업장에 걸린 사람은 업장을 소멸하는 거. 귀신이 걸린 사람은 귀신을 떼는 거. 천도가 안된 우리 조상들은 천도시키는 거. 이것이 우리는 경전이잖아. 맞나요? 이것이 경전이지. 경전이 따로 어디 있나? 하, 우리 할아버지가 어떻고 이게 그러면 이 경전이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해요?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 가정을 우리 할아버지가 자식들인데 그것을 가르쳐 줬다는 거다. 그죠? 해철리를 들어가서 이것을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가르쳐 준 거야. 맞다고 생각해요? 예. 진짜지 한번 보자고 진짜지 이 정글을 대라 이렇게 물어봐요 정글을 대라 정글을 대보십시오아 물어봐라니까 정글을 한번 대봐라구요 <웃음> 자 그럼 정글을 대겠지 흥골에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들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전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경전은 무엇 때문에 해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 난간을 극복하고 헤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외우든지, 이, 기도하든지 하는 것이 그 경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여태 단지게, 자, 천부경을 보게 되면, 큰세 가지 갈래가 있어요 자 처음에는 천부경으로서 천부경으로서 풀린 것들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천주경은 천주라는 것만 있지 천주라는 있그 내용은 천부경에서 풀려야 되는 그 정도로 심한 것이 천부경이라는 거다 비록 80년대밖에 안 되지만 자 여기서 우리는 천부경을 줬다 이것만 풀면 니가 모든 경제를 다풀수 있을 것이라고 할아버지가 남겨준 거야. 뭐든지 알겠지? 이것은 풀수 있다고 하는 거야.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해결해 주라는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아까 제가 살아남기 위한. 에? 살아남기 위한.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음, 그동안에는 우리가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아메리카 인디안들이 어메이징 어떻게?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이것이 우리는 한자라는 거다, 그지? 한자는 곧 발음은 한글이라는 거다, 그지? 이것이 옛날에는 조선 조선어로 되어 있을 것이다. 이것을 풀어 난 것이다, 그지?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는 내용에 자비와 사랑으로 자 우두머리들은 부족장들은 대통령들은 총리들은 자유와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어, 어, 자유가 진리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자비와 사랑을 등목을 갖춘 사람을 우두머리로 맞이하라고 해놨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우리 조선어라는 것을 번역해낸 것을 한번 보십시오. 그것이 한글이랍니다. 한글. 그것을 세계 최초로. 이 풀어갖고 설명을 해놨어요. 거기서 보게 되게 되면 게되 어떻게 거기 보게 되면 이 멀리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낙원조선을 잊지 마라 했대 그지? 낙원조선의 그 말뜻과 그 경전을 그대로 따르게 되게 되면 너 가족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너의 가족들에게는 복량을줄 것이라고 했다. 그치? 그리고 살아가면서 이 절에는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어? 이, 이 할아버지가 준 북과 이 피리 소리 이런 것이 있는데 어? 가족들이 남자들은 멀리 가서 식량을 구해오고 사냥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피리 소리가 잘 나게 되게 되면 어떻게? 그냥 열심히 사냥하고 많은 물건들을 잡아 오라고 했고 살아 남기 위해서 그런데 다급해 갖고 북 소리가 빵빵빵빵 울리게 되게 되면 어떻게? 모든 것을 중단하고 너 가족과 너 자식들을 지키기 위해서 전부 다 출동하라.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종교가? 우리 이거 믿으면 하나님이 갈 것이요. 이거 믿으면 저 천당에 갈 것이요. 이거 믿안 믿으면, 믿으면 전부 다 지옥에 빠질 것이다. 완전 허구잖아. 그쵸? 생각 해봐요. 내 종교라고는 이렇다. 자기들이 종교가 종교를 하게 되면 포기라는 것이 필요 없다. 많이 포기를 하나? 자기가 잘 되면 어떻게?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겠노? 야, 너는 뭐 때문에 그렇게 잘 됐니? 이렇게 하게 되면 야, 나는 교회에 나가서 잘 됐다. 나는 절에, 나갈게, 절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잘 됐다. 그러면 자기도 잘 되나 하면 어디 가겠나? 교회를 가든지 절으로 가려야 될거 아니야. 그렇죠? 포교가 만은데 필요하노. 우리가 잘하면 되지, 그렇지? 우리는 필요 없이 천주경이 첫시간이지만 우리가 이거 잘 해가지고 아름답게 꾸미노게 되면 야그 천주경이 천 어떤 것이냐 하면 궁금하면 줘서 올 거잖아 우리가 잘돼 있으면 어떻게해 이게 올 거잖아 우리가 포교가 무슨 필요는 그치? 그래서 지그 우리는 어디서 시작한 데어요아 어디서 시작한 데어요 지리산 함량에서 그것도 대선사에서 출발한다고 했잖아 그렇지? 대선사 사는 사람 억수로 많겠다. 이거 적을까? <웃음> 자, 그래서 우리 공개 한번 하자. 자, 5월 26일 날. 처음으로. 그제? 자, 지리사 함량. 자, 대선사에서. 자, 하늘의 천재. 하늘의 천재를 어떻게 지내는 것인지 내가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날 오십시오. 진짜 궁금하다면. 오갖고 뭐 이상한데 헛소리하고 이럴 경 같으면 오지 마시고. 자 정말로 내가 이야기했죠. 여기서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 하늘에 우리 조상들이 준 거기 때문에 하늘에서 준 거. 조상들이 남겨준 것이 바로 종교다. 그러면 종교는 어떻게 해? 자기 가족이 있어요. 가족들이. 자기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진 법도가 바로 어떻게요? 이게 바로 경전이라는 거다 말로 표현해서 그런데 경전에는 도둑질 하지 말자 캐나 놓고 지는 가서 도둑질하고 이거는이 경전이 알겠지 그래서 정말로 개, 한국이 남겨준 이 최고의 보물들 자 그러면 우리첫 번째 보물은 뭐가 천부경 80만 자다 이거 갖고 풀면 모든 게다 풀린다 더어메징 그레이션은 이거 포교다 이말이야요 네가 어떻게 살아가라 어떻게 한거 포교할 필요 뭐 있나 이것만 갖고 알려주게 되면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인데 뭐 가갖고 뭐돈 내고 뭐할 필요 뭐 있나 그지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데 그런데 이것만 갖고는 안 되잖아 내가 또 이런 것을 알려주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 자기가 깨달아야 되겠지 깨달았는데 뭐 귀신 받아 갖고 깨달은다 이 헛소리 하면 안 되고 깨달는 것은 우리는 뭐야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이 명상이다. 명상은 어디 있어요? 이거는 저녁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명상, 이게 딱 치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버림 미션이다. 자, 이 버림 미션을 두뇌다며, 두뇌. 자기가 올바로 판단해야 알게 되겠지. 그래야 우리는 도다. 그치? 자, 이것을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도가 도인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천만에다, 그제? 자, 이 도, 도를 이룰락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너? 도인이라고 했다, 그제? 자, 여기에는 1과 2가 연결이 되지 않으면 그 길이 사람이 될수 없다. 자, 그래서 이것이 하늘의 뜻이요. 이것이 땅의 뜻이요. 세번째는 어떻게 이것이 가게 되면 인간이라는 것이다, 세 그래서 도인인 거야.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을 깨달아야만 이것이 가는 거야. 이? 그러면 어떻게 철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 진리잖아. 옳고 그름을 알고, 그렇지? 옳고 그름을 알고 어디로 가야 되나? 올바른 길, 정도를 가야 된다. 이거 이시각적 중에... <웃음> 그렇게 하면. 근데 강준이 또 이자만 부터 그렇게. 자. <웃음> 이렇게 되지. 다시. 자. 옳고 그름을 알고 내가 가야 될 길을 올바르게 갈수 있어야. 이게 길이다. 그제. 이거는 깨달을길다 깨달을 옳고 그름을 안다는 것은 깨달을 도요. 이거는. 길 도요 그러면 깨달은 그가 이것을 가지고 인간이 이 길로 나아가는 사람이 도인이다 그러면 도토로 가는 사람들은 도인이 아니지 그럼 이 사람이 뭐고 나는 어떻게 도인이 됐다는 것은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깨닫게 해갖고 올바른 길을 갈수 있도록 제도시켜 주는 것이 도인이라는 거다 지원 잘못 많아 아기는 뭘 알아 올바른 것도 하나도 가르쳐 주지. 이때까지 해갖고 도인이 해갖고 가르쳐 줄게 하나도 없잖아. 전부 다거지말만 가르쳐 줬잖아. 자 그러면 이게 지 이거는 자기가 수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도다. 그지? 이것이 바로 도라는 거다. 그러면 이것이 삼박자이다. 그지? 이것은 천부교로부터서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는 자천부경으로부터 풀리게 되게 되면 게되 여러 가지 경전들이 다 풀려져 있어요 이것은 일반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해라는 방법을 다 만들어준 거고 이거는 어떻게 인간이 자기가 살아가면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라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는 어떻게 정 이것이 어떻게 행이라는 거다. 이다 자기가 올바른 길을 어떻게 행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올바른 길을 행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뭘까? 천부경은 어떻게 해요? 자 천부경은 뭐고? 이것이 천부경은 정법이다. 올바른 법을 가지고 올바로 행동을 해가지고 이것이 뭘까? 자 올바르게 우리는 어떻게? 깨우치라는 것이다 그치? 이것이 이것이 우리는 어떻게? 바로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 바로 우리는 이, 이 천주경이라는 것이다 내가 천주경에서 천주경이 아니고 하늘의 주인이 이것을 설명해놓은 거야. 일반인들이 읽고 가고 행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천주경이라는 거다. 자, 너무 열려면. 그렇고, 여러분들은 경전이 뭐랬어요? 이제 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 경전은 뭘까? 종교라는 것은 어떻게, 초상의 뜻과 가정의 근원을, 인간의 도리를 올바르게 할수 있도록 우리가 해초를 해갖고 가르치는 것이 종교라 했다. 그제? 네. 종교 보고 오갖고 절하라는 것이 종교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면 경제는 어떡하? 글경제에 뭐라 했나? 법전. 법전이다. 그제? 그렇게 인간들이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경전이다. 그러면 경전은 어떤 것이 있겠느냐 이세 가지 방법이라는 거다 하나는 정법경전 하나는 정행경전 하나는 정도경전이다 이것은 어떻게 깨우치겠나 이것이 우리는 깨우치로 가는 것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이다 그렇지 길이다 길 이것을 깨우치로 가는 길 이것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이라는 거다 근데, 우리는 뭐, 하, 종교도 모르는 사람이 종교한다고 해서, 믿음이 많지 믿음을 가르친다 해서, 이거 완전히, 나라, 나라가 문제가 아니고, 하, 너무 좀 바, 좀 바뀌어야 된다. 글자 하나하나를 갖다 해줘도 못하는데, 뭐가서 어떻게 배우겠그때 공부 절대 안 해요, 이 공부 좀 하자. 남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노? 한 개만 이거 갖고 한 개만 해결 우리가 이 길을 가는 사람은 이세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공무원이 되려면 어떻게 이제는 고위 공무원이 된 것을 지금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어 공무원들부터 감사를 해 갖고 와야 돼 그다음에 석사부터 논문을 쓰면 석사부터 이것이 뺏긴 논문인지 뭔지, 전부 다 점검을 해갖고 와야 돼. 나중에 가서 미국 같은지 미리 미리 점검하니까 대통령이 나가도 문제 없고, 국회의원이 나가도 문제 없고, 다 문제가 없네. 우리나라 뭐왜 이러는 말이야. 그지 이거 완전 썩어 빠진 나라 비슷하게. 그래 놓고 지 잘났다 하는데, 전부 다, 잉? 반은 잘났다, 반은 못났다. 누가 누구를 타다 넣어? 똥 묻은 게? 누가 막 똥개가? 똥 묻은 개를? 나무라는 거나, 뭐 다를 게뭐 있노, 말이야. 그래서 우리 올바른 사람은 지금 정권이 누구지? 내가 옳은 것은 옳은 거고 틀린 것은 틀린. 옳고 그름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잖아, 그제? 옳고 그름을 구별을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조금 맛이 간 사람이지. 예, 또래는 하면 너무 심하고 좀 맛이 좀간 사람이다. <웃음> 그러면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되는 거다. 자전 세계에서 최고의 이 유산들을 남겨준 이 대한민국에서 와 이렇게 슬픈 이들만 자꾸 겪어가야 되는 것은 우리 너무 어떻게? 해? 슬프지요? 이제 슬프지 않으려고 면 우리 하나하나라도 안 슬픈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행복하게 만들어준 것이 뭐래? 이걸 했잖아. 그래서 다음 시간에 차근차근히 이것을 강의를 해나가도록 할게요.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수리사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인간의 그 본성이 더 중요하고, 이, 이, 문에서 가고 있는 이 도리들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어 오늘은 장치가 많이 소요됐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한 단계 한 단계 진행되도록 우리 할게요. 이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